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지만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시 질병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9나 2 0 1 9 7 7 1 9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주의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상해,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만성알코올 중독 등 질병이나 치질적 요인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음주와 관련된 문제,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후 4년 정도의 공백은 있었지만 음주와 관련된 문제로 두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복통, 속쓰림,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였는데 내원할 때마다 망인은 음주상태였고 진료기록지에는 망인이 매일 소주 두병을 마시며 밥을 먹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인의 사체를 거만한 의사는 직접 사인을 만성알코올중독 추정으로 하여 실제 거만서를 작성하였고 부검인은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우나 만성알코올중독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으로 기재하여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국과수연구원도 이 법원의 사실 조회에서 망인의 외표 및 내부 검사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상 손상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2%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배 부위에서 부소적으로 작은 표피의 박달이 확인되었을 뿐 망인의 얼굴, 목, 가슴, 배등 부위의 외부에서 특이할 만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고 얼굴, 목, 가슴, 배등 부위의 내부에서도 출혈이나 골절 등 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피박탈이란 일반적으로 찰과상이라고 불리는 피부 표면에 단단한 유체가 작용하여 피부의 일부가 벗겨져서 진피가 드러난 상태로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몸에서 사망과 연관지을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검시 결과서에 나타난 미렬반을 동반한 암적색 유동시반 또는 경부, 흉부의 우렬 등 기재를 근거로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검시 결과서와 달리 사체 검안서에는 단순히 시반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감정서에도 이에 간에 특기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5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의 해지권 전부 또는 행사 가부에 대한 판단 나 원고 A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2010년, 2011년, 2012년도 K병원에서의 입번 상병망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상병코드는 F102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알코올 사용장애의 질병코드 또한 F10.2인 사실 망인의 K병원 진료기록에는 망인의 진단명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분류란에는 F10.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0년, 2011년, 2012년경 인격장애가 아닌 알코올 의존증등 알코올 관련 질병으로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음주 여부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입원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음주 여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사유는 될수 있으나 이미 체결된 이 사건 제5보험 계약을 해지할 사유까지는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알리의무 제4번 문항에 주재된 이번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추정되고 더욱이 별도로 계약정 알리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음주 여부와 관련된 알코올 유전증으로 인한 이번이라면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원고A가 왕인의 이번 이력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해지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원고 A의 망인 2번 이력 불고지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제4번 문항에서 고지할 것을 요구하는 2번 이력은 제5번 문항상, 10대 질환과 무관한 것도 포함됨을 쉽게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피고에게 망인이 입원 이력이 없다고 고지한 점 어머니 원고 A가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이 K병원 입원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는 망인의 입원 이력을 고의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망인의 입원 원인을 인격장애로 인하고 그로 인한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소결 피고는 이름 이 사건 제5 보험계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다.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시마다 피보험자로부터 진단서를 징구해야 한다거나 건강진단을 하도록 요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2.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안날로부터 1개월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빨라도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2018년 3월 26일에야 공고 a 의 통지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직권 행사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합니다. 또한 위 증거에 기재된 2018년 2월 20일은 부건감정서의 작성일자에 불과하고 피고가 부건감정서를 제출받아 정보를 취득한 일자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2018년 2월 20일에야 원고 A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망인 사망일은 위 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해지의 기준이 되는 일시 역시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피고의 해지권 행사 가부에 관한 결론 원고 A가 망일의 이번 이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5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것이나, 원고 A로부터 1회 보험료를 지급받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위보험계약의 질병사망보장특별약관에 따른 보험료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3. 특별약관상 면책 규정 적용 여부 이 사건 제5험 계약의 질병사망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의 질병은 보험사고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서 청약서에 기재된 10대 질병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망인의 귀향력인 알코올 의존증이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증거를 통하여 알수 있는 위보험계약 체결 전 망인의 건강 상태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이를 위 특약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면책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